두개 갖고 있어? 네. 지금 캐리어를 남편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캐리어에는 쇼!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먹을 것 대신에 저의 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. 구독자 수, 구독자 눌러주세요. 네, 구독, 구독. 좋아요,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보물들을 그럼 집에 가서 만나요. 안녕.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저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책을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우리 아가가 보고 있는 책은 성문종합영어입니다. 네,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한다고 샀었는데 뭐다 보지는 못하고 항상 부분 부분 보는 거 아시죠? 네,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책입니다. 다음! 해리포터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트렁크를 시골까지 굳이 가져간 이유는 바로 이 해리포터 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죠. 자, 이게 무려 해리포터 초판본입니다. 와! 저희 아빠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죄다, 죄다 사주셨어요. 그래서 어, 제 여동생은 아마 여기 혼혈왕자까지 다 읽었을 거예요. 근데 저는... 어, 다못 읽고, 여기 저는 1, 2, 3권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, 이제 해리포터를 좋아해서도 내가 소장을 해야겠다, 잘 보관을 해야겠다, 그 마음도 있지만, 이제 여기는 저의 고향이 아니잖아요, 서울은.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억이 담겨있는 어떤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. 책도 없고. 그래서 약간의 향수병 같은 게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골 가면은 나의 추억과 기억과 나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리라. 그래서 나의 이 서울 집 공간에 채워 넣는 거죠.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는데 수학 시간에 수학책 뒤에 이렇게 몰래 깔아놓고 네 책을 읽었죠. 몰래 몰래. 그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. 쉬는 시간에 읽고,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하면서 네, 계속 계속 이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.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 안 하고 해리포터 책을 읽었습니다. 뒤에 보니까 이게 초판 1세, 45세 발행본이고 2001년에 나왔네요. 그때 책값이 7,000원이었네요. 그리고 비밀의 방. 이거 7,000원 어떤거 보니까 8,000원 정도 하던데 어 이거 하니까 500원이 올랐네요 7,500원인데 판매가격이 6,000원이네요 네, 그때가 아마 도서정가제 하기 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,000원에 구매를 했었던 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, 해리포터를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읽긴 읽었는데 사실 막 모든 내용을 줄거리를 막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자만 읽었고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잘 집어넣어지진 않았던 그냥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된다 그것만 줄거리만 쫓아서 읽다 보니까 이걸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.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을 때랑 또 커서 봤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.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. 어 그리고 비밀의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잊어버렸어요, 책을. 2-1권밖에 없더라고요. 2-2권은 제가 그 당시에도 잊어버렸었던 기억이 나요. 네 초등학생 때.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한 권은 잊어버렸고 이것도 아마 2001년도에 발행이 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이 뒤에 없어져버렸네. 여러분, 저는 이제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. 자, 여러분 모두 안녕! 안녕!